好 ナレーションで始めてみました a s m r と言っても専用カメラじゃなくてちゃんとできるかちょっと不安なんですけどで、今日は私が毎日持ち歩いてるで私の大切なもの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スーデオの b l u e t o o t h イヤホン これデザイン可愛いでしょパステルピンクの。会社でもずっとイヤホンつけっぱなしで仕事をするので音楽を聴いてる時間は10 時間以上かな。で、充電も長持ちできて、つけ心地もいいものじゃないと長時間使えないんですけど。これは着用感がもう良すぎて、イヤホンしてることすら 忘れてる時もよくあります しかも1回満タンで充電すると朝から晩まで普通に持つし このケースで4回もフルで充電できるので ま 1泊2日とかの出張でも充電器持っていかなくても余裕です 와이어스 이어폰은 가나가모지 라시이드스. 이게 스웨덴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이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PR 담당 중이라서 저희 회사의 SNS를 관리를 하고는 하는데 SGO 인스타 피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회사 이 미니 촬영할 때도 가끔씩 참고를 하고는 해요. 사실 저한테 핑크가 그렇게 딱히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색깔이 예뻐 가지고 그런지 계속 핑크를 사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케이스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디자인이 여자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아담하고 귀엽게 생겨 가지고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둘 중에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색깔도 소녀 감성 같은 그런 색깔. 그리고 이게 귀 밑이 아니라 위로 착용하는 거라서 이어폰 낀 채로 귀걸이 낄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あもう1個いいところはケースもそうだしイヤホン自体もそうだし多分生地はプラスチックなんですけどそんなにすぐ傷が残らない材質っていうかこれ何ていうんですかねちょっとふわふわしてる生地なんで落としても普通のプラスチックよりはそこまで傷が残りにくいです万が一故障した時も 1년 6개월간, 보쇼가 키크는데, その 기간만이라도 리파도가 되기를 하시니다 아,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권 케이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상 정보란에 공식 사이트 주소를 제가 입력을 해줬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이어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아, 다음은 카메라 유튜버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느린, 느린 건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이거는 소니 미러레스 카메라인데 사실 촬영용 카메라는 이게 아니라 캐논 DSL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커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이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한번 고장나고 수리를 하고 난다음부터는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사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수기와 마크북 仕事が終わってもすぐ対応できるように持ち歩いています結構軽くて肩にも負担がなくてっと年末あたりに m a c b o o k Pro買おう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値段を考えたらちょっと。他はハンドクリームとかかな。なんかこれも色がピンクですね。<笑> 회사の方にプレゼントでもらったことなんですけどめっちゃ香りがですね聞い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よくわかんないですけどなんかめっちゃいい匂いです 그래서 굳이 안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생얼일 때라든지 그럴 때는 안경이나 마스크로 좀 가리는 편이에요. 안경도 핑크색이네. 아무튼 알이 엄청 큰 평범한 해리포터 안경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매일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는 것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했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막으로 띄워드린 이 코드를 넣고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시면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이 코드 꼭 넣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겨우 어츠疲れ서마し시다